안녕하세요 DJ 한민입니다 오늘은 대용량 USB 패스 32로 포맷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원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CDJ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USB를 사용하는 DJ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음 시작할 때야 작은 용량의 저가형 USB로 대충 퉁치지만 DJ로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하면 USB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른 비싼 USB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USB를 컴에 꼽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되지 않는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USB 저장장치라고 뜨게 되면 멘붕이 오게 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에 저희 DJ숍에서 USB를 3개나 구입하신 고객이 있어서 제가 가진 음원도 드릴 겸 포맷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포맷하고 USB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코드박스는 FAT12, FAT16, FAT32 그리고 HFS 플러스 USB 저장장치만 사용 가능한데요 대용량 USB는 맥과 윈도우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한 X-PAT로 으 포맷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FAT32, 포맷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디스크 팻32 툴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아주 간단하게 포맷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디스크 팻32 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스마트 디스크 팻32 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팻32로 포맷을 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지금 저는 H 드라이브를 포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포맷 드라이브를 누르면 포맷이 됩니다 와우! 간단하죠? 그럼 이제 다시 레코드박스를 열고 잘 인식하는지 또 플레이리스트 내보내기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H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는 취미로 레슨에 사용된 음원을 내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로 이제 정상적으로 내보내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로 DJ, 온라인 클래스, 바운스 1, 바운스 2, 클리치 바운스, 바운스. 네. 정상적으로 내보내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한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